으 거미는 너무 무서워 하하 아 나도 때려 죽였다 왜 친구들이 마구 나오네 야, 무리 아, 너 무리데스. 나너 말고 얘 때리고 싶은데. 아, 다 다른 줄도 모르고. <웃음> 다 죽였다. 신나는구만. 음. 오우. 오우. 맨날 놀라. 아, <웃음> 나올 거 알면서 계속 놀라. 아, 그 너무 지금... 아, 정말 무섭군.